はいみなさんこんにちはゆかチャンネルのゆかとすんちゃんのゆかせんぷんぷです この間のQ&Aに引き続いて質問コーナーの続きをや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はい。では1 2個目 すんちゃんより好きな人いますか? はい。おおこれは本当にいないいない私はいます<笑>いい。誰? はい、私はあでもパパとママかそうだよ私もゆかのパパとえそう。パパそうだね、ちょっとなんか、家族はみんな一緒さらめよあ<笑> <ゆかのパパ。笑> <笑> 13個目 はい。国際結婚して一番大変だったことは何ですか? 今日結婚式? 大変だった? うん、大変だったけど、でも楽しなんかそのいいよ。いその日は楽しかったけど準備するのねなんかやっぱ日本と韓国の文化が違ってうん。 なんか韓国は適当ですねお前組んだったらきいって感じであのごめんねホテルはお前やってねとかすごい適当でやるけどやっぱ日本はちょっとそうだね食べられるとね十四個目なた様はどうして大阪弁で喋れるんですかいつも動画面白すぎて止まりません嬉しい<笑> 僕の結果はまた面白いレジェンドの話もできたんですからね、私の初めて、友達が大阪のすごいい友達いるんですね。その人教えてくれたんです。その周りに全部関西人だったから、何が関西弁かわかんなくて、標準語わかんない。ああ、それが日本語と思って、すごい<笑> <で>、<笑> だから若い時から勉強してまあ今大阪でバーしてるとですけどその動画もアップします はい! はい。16個目? 結構被ってるのねやっぱり反対されなかったですかとか長続きの秘訣とかも多くてそれはまとめてやりますねスんちゃんが一番好きなユカちゃんの手料理はうーん。うーん、キムチチゲかな? 本当? うまいユカのもう韓国人が作ってるキムチチゲのようにうまい私の口と合わせて あってきた? そうそうでもたまにその日を気持ちよってまた違うけど床かは同じものはできないそうそう、でもすごい好きそうありがとうはいはい<笑><笑> 17かな? 17? 質問ですずっと思ってたんですけど床ってどうやなんかが可愛いこぶってる感じです私も正直わかんないんですごめんね本当にあの適当に食ってしまった床とカフェあなたと<笑><笑><笑> っていうのでもう待ごめんね本当にもうごめんなさい私は謝ります本当にごめんなさいでもあのなんかそのゆうフェっていうのが私も国政になっちゃって最初にあゆうフェのゆかですって言ってたのずっとでもゆうフェって何ってなるじゃんなんか最近はゆかチャンネルのゆかですっていうようにちょっと変えてきてます恥ずかしいのでなのでもう少々お待ちくださいそれでは十八個目はい<笑><笑> 今回は2人に対しての質問なのでスキンケア系は今度また別で q a ア募集しようと思いますゆかさんがすんちゃんさんのご家族に挨拶するときはどのように挨拶しましたか今度私も韓国人の彼氏のうちで挨拶するので礼儀などぜひ教えてほしいですああそうですねそうだな一番最初にすんちゃんのお母さんと会ったのがソウルでご飯食べに行ったんだよねちょっと綺麗めで清楚な服装をしていきましたまずあんまりねラフ でこういうカジュアルすぎるとちょっと失礼かなと思ったのでこうちょっときっちりした服装を着ててでもあとはなんかねもちろんこうなんだろうご飯が来る前にさセッティングするのあるじゃないですかお箸とかお水とかはまもちろん一番下だからやってあげるって感じで用意してパッパパってやるのとこれぐらいかなあとはもう本当にすごくピョ編しようそうそうそうあのそんなにこう緊張する雰囲気で 話したりっていうのでもなかったからすごく楽しかったし、美味しかったからそうそうなんかいい思い出だったいっぱい食べたからそれもプラスになったと思うよああそういうこと美味しく食べてあこれ美味しいですって本当に心から思って言うのとかも大事かなうんゆかはめっちゃ明るいからしかも食べてそうだねいろんな話聞いてくれてそうそう笑顔でそれだけで十分<笑> かなと思います。緊張してないからそうだね。そうだね。自然にあくまでもうんうんっていう感じかな。でもそれはどこでも一緒だから、なんか韓国と日本の tipを教えてあげたら、例えば 日本韓国語ができなくて、そやったらどうする？ 韓国があんま上手くなくてでも、もちろんお父さんお母さんあるからまあそれぐらい準備した方がいいと思いますでもそうだねだから頑張ってるよって感じのそうだねなんかできないのはもちろん理解すると思うし全然大丈夫なんだけど自己紹介とかあと何個か質問を用意していくとかなんかそう、お母さんに対してあのとか、お母さんが喜ぶようなコメントなんかすごい綺麗ですね、今日とか そういうのをちょっとなんかあの用意してたら多分いいかないい雰囲気になると思います美味しいですとかなんかそういうのでもいいからあとちょっとしたお土産うん大きいくだりっての絶対ダメなんか普段になるやつあそうです最初はちと可愛いなんかあのお母さんお父さんの面ではやっぱお皿とか好きだしうんなんか綺麗な日本のお皿もいいと思います私のお母さんは一番喜んでたのはやっぱお皿ですそうだねおすすめですはいはい次は十 제주도에 연고자, 연고지가 따로 있는, 있으신 는 건가요? 제주도인도 입니다 저는, 네. 아, 저는 제주사람입니다 맞아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그러니까 저희 가족 아예 싹다제주도분이라서 음, 음, 음. 어머니의 어머니의 어머니의 아예 처음 출발이 제주도라서 다 그래서 다 제주도사람입니다 음, 음, 음. 완전 제주도사람입니다 저러면 20번에 결혼준비하게 되는데 얼만큼 시간과 서류가 필요했나요? 일본에 배우자 부모님께 인사 가는데 한국과 비싼가요? 어 서류에 관해서는 우리가 따로 영상을 찍었어요 그래서 그치 결혼 비자 관련된 영상은 따로 영상을 찍어서 었그거를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고 시간은 얼마나 걸렸어요? 주, 준비 시간은... 아 그치 준비 시간은 좀, 길었는데 한 달? 음. 육그리 시대 한 달? 육그리 시대 한달 어, 천천히 한 달. 해서 한달 정도 걸렸는데 이제 맘먹고 빨리 팍팍팍 준비하면은 며칠이면 당연히 되는데 음. 맞아 맞아. 음. 서류때로 가고 막 그런 게좀좀 좀 있어서 우리가 멀어서 근데 어렵지 않아요. 응. 응. 정말 필요한 것만 응, 응. 딱딱 준비하면 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순창인 준비할 게 너무 많았어서 사실 저는 그냥 많이 없었지. 여기서 하는 친구. 응 그렇지. 그래서. 이제 유카가 한국에서 살아서 응. 한국 비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맞아. 제가 준비할 게 많고 응. 근데 일본에서 내가 가면 이제 유카가 응. 준비할 게 많은데 음. 맞아 맞아. 왜냐면... 그래서 그 상황에 그치, 그치. 따라서 갈거 같기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그러면 일본 배우자분이 뭔생가는데 한국가 비싼가요? 어, 저는 당연히 이제 한국식으로 갔던 것 같아. 정장 오, 딱 입고. 맞아. 처음이니까 딱딱딱 입고 딱 갔지 이제 제대로 해서. 응. 음. <웃음> <웃음> 다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갔었지. <웃음> 되게 잘했어 오빠. <웃음> 2십이거 네. 두 분이 많이 가까워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승짱이 유카짱의 마음을 얻기 위해 한일 중에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저는 딱히 없는데 유카가 저를 많이 좋아해 가지고 잠시만요. 왜요? 그거야 <웃음> 교적이잖아. 맞거든요. 아니거든요.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유카가 먼저 와서 되게 저랑 막 아니요. 좋아 좋아한다 뭐 한다 해 가지고 아, 그렇게 오해한 있어요 그쵸 근데 그 가까워진 계기도 음.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너 22번에 지금 사시는 곳은 한국인가요 일본인가요 어, 지금은 제주도에 살고 있습니다 맞아요 두분 나이 차이가 궁금해요 그리고 나이 차이가 두살두살입니다두살나고 2살? 2살 빠른 생이라서 한살됐다가2살됐어가지살입니다 2살입니다 네. 채널 운영을 하시게 된 계기는? 된 계기는? 저는 정말 옛날부터 채널을 갖고 있었어요 취미로 회사랑 계약하게 되어서 이제 더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었죠 네. 그리고 나서 한 2년 정도 됐어요 지금 네. 23번에 축하드려요 유가씨는 히로스이라고 닮으셨어요 순창씨는 어디서 받더라 했는데 나필이 닮으심 보고 있으면 기분 좋아져서 그 구독 들러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궁금한 게 있는데 다른 나라에 와서 사는 게 힘들지 않아요? 이제 여기가 다른 나라라고 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 살든 힘든 일은 있고 똑같아 좋은 일도 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 이제 문화 차이가 있으니까 초반에는 힘들었어요 그리고 먹고 사는 게 힘들었는데 <웃음> <웃음> 왜냐면 다른 나라에서 먹고 사는 게 힘들어 <웃음> 하이아이 <웃음> <웃음> 제대로 된 일을 그 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그거를 하고 나서는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 여자가 생각했을 때 한국 남자의 장단점이 궁금해요 단점은 정말 표현을 잘하는 것 같아요 아 한국 남자들이? 아 한국 남성분들이 <웃음> 이벤트도 잘하고 어 이벤트도 잘해 주시고, 나가 젠틀만, 약간, 약간 문은 열어주고, 기본적인. 약간 거. 그런 걸 자연스럽게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장점이고, 단점은,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좀 화가 많은 느낌? <웃음> <웃음> 모르겠어요. 그거는, 아마 문화적으로. 연결될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많잖아요 한국에는. 그래서 그거를 안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웃음> 아... 여기 많으니까 에이. 입에 붙어 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음, 이시도가너도 장난 아니거든. 요즘. 맞아. 그래서 깜짝 놀래요. 가 약간, 약간 화가 많은 느낌 들어요. 이번에 산 반지 그뭐야 이름. 탄조새이조이그거 새끼? 탄조 새끼. <웃음> 아니야. 여기. 잠깐 한조색이, 이를 가지고. 아니거든. 네, 이와니2 4꼬메두분몇 살인지 궁금합니다라고 하는데 아까 나이 차이는 두 살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91년생 2 8 한국 나이로 28살이고 저는 93년생. 야미지두살 <웃음> 차이. 93년생. <웃음> 다들 중경 <충격> 못 겠어. 왜? <웃음> 93년생입니다. 아니야 빨은 빨구입니다. 빨구. 빨구. 빨구나? 빨구는 뭐야? <웃음> 빨구. 네. 그러면은 아직도 질문이 너무 많긴 하는데 일단 이번에는 이렇게. 네. <웃음> 여기까지로 하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교환 데이로 돌아오겠습니다. 응,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마지막까지 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인스타도 트위터도 구독 드립니다. 질문 다못 해드려 죄송합니다.